삐철리네피 심한 개인 활동할 때가 편해 단체 활동할 때가 편해 예나는 그러니까 편한 걸 떠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룹 활동할 때가 어, 채원이는 저도요너너는왜 <웃음> 말투 왜 그러는 거야 자경이 고민한다 자기이고민기고얘기가 고민한다 자기가 고민한다 자기가 고민한다 자기가 고한다자기 고민한다 자기고 나쁜 걸얘기하 <웃음> 고민한다 고그한편한 거. 편하가 개인 한 아, 근데 제가 에이핑크 나온다고 지조사 했거든요. 체경님은 어리서 반나했더니그 오디션 프로그램 C 그거. 아 C 아, 아. 팀 이름 뭐였지 체경은? 아, 시바. 시바아 뭐였지? C I C 바그 합쳐서 보면 뭐였지 팀 이름? 그래 술 먹고 나한테 했더니 내가 이러고 있더니. 아, 씨발, 옳아요. 씨발, 옳아요. 씨발은 상민이 형이 하고. 네. 어. 맞아, 괜찮은데. 맞아. 근데 그게 팀 이름이 걸렸나 그랬었어, 그치? 맞아. 그래서 CAA로 네. 네. 네. 점프까지 네. 찍었던 거 아니야. 그게 네. 디바를 네. 따라서 만들었던 네. 거. 그럼 앞서가서 씨발 그래서 아, 네. 디보다 c 가앞선 거야? 네. 아. 채경이는 태어나서 욕해본적한 번도 없지. 네. 다시 한번팀 이름 뭐였다고? 씨 <웃음> 아, 네. 그래뭐팀 네. 이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경품이 있어 야 <웃음> 너네 집에 컴퓨터 있냐? 아니요 없어? 그러면 블루투스 스피커 받아가면 쓸 일이 없네? 아니요 아니요 <웃음> 왜또 팔게? <웃음> 어, 컴퓨터 없어도 쓸수 있잖아요 저거 핸드폰이랑 연결하면 우와 저거 뭐야? 봐봐 우리 PC가. 피씨가... 어, 너무 이쁘다 귀여워 예. 와 네.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블루투스 가지를 다 블루투스 자 요거를 걸고 우리가 가챠 게임을 할 거야. 자가챠 게임 뭔지 알지? 아니요. 어, 나도 몰라 한번 쳐보자. <웃음> 가챠 게임이요? 그러니까 뽑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뽑기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게임 안에 있는 아 에이펙스 안에 에이펙스 아그아 전설 무기 뭐 이런 거 뽑는 거야? 그거를 뽑기 하는 거야. 일단 에이펙스 레전드 들어가서 에이펙스 자 이번에 이거 잘 뽑히면은 네, 진짜 게임. 저 블루투스, 블루투스 스피커 줄게. 음. 그럼 일단 맨, 들어가요. 어 일단 내 걸로 들어서뭘뭘 뭘 레전드 뽑아주는 거야? 못 뽑으면 다못가져는거 아, 그러면 은 우리가 정하면 되겠다. 다섯 팩씩 까는데 아, 레전드가 걸릴 확률은 20팩, 20번을 까야 한번걸릴거 말까. 아, 그러면 그 정도 확률이야? 그 정도 확률인데 다섯 번에다 각각 다섯 번씩 깔 거예요. 레전드 나온 사람은 가져가고 안 나오면 다못 음.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나 뽑고, 나 뽑고. 원이 뽑고, 이 뽑고, 신동이 뽑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이 머리 뽑고. <웃음> 최경이 머리 뽑고. 한 사람이 다섯 개를 먼저 까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뭐예요, 뭐예요? 자, 자, 간다. 어, 기대된다. 뭐야? 여기서 노란 색깔이 <웃음> 빛나면은 얇은 거야. 아. 어떻게, 어떻게. 자, 자. 아, 어? 꽝은 꽝. 꽝. 꽝. 한 번. 두 번째. 아, 오, 나왔다, 나왔다. 뭐야? 나왔다. 아니 두 번만에 나왔어? 뭐야? 야두 번만에 나왔어. 얘두 번만에 얘나 오케이 체크 뭐야? 끝. 끝. 네 이번 한 번에 나와야 돼 이제. 말도 안 어? 돼. <웃음> 나 이런 거 기가 막히야나 이런 뽑기 <웃음> 잘시어나 세븐 나이트형 잠깐만. 뭐야? 왜열3 개야? 우리 원래 열세 병이었잖아. 아 맞네. <웃음> 원래 열세 병이었잖아. 어. 아. 과. <웃음> 아, 형이 노란색이 보여야 돼요. 자한 번. 바로 가지. 아, 뭔가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어, 재경이! 안 나왔어. 안 지훈이 뭔가. 야! 이거 레전드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하트네하트너 <하쯔에, 하쯔에. 웃음> 포즈? <맨업포진? 웃음> 아, 아니에요. 레어, 레어, 레어, 오! 어? 와, 안 나왔어. 아, 안안안안 나올 거, 안 나올까 말까, 말까? 하다가 안 나왔어. 아, 그러기엔 씨발. <웃음> <심한> 네 <웃음> 번째 안 나왔어. 쓰레기네, 네개 좀. 마지막에 나올지. 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안 나왔어 응. 아아 김희철, 너 때문이야! 최원이너 <웃음> 때문이야! 김희철, 실패 네, 자, 최원이 눌러, 눌러, 어 긴장된다, 어떡해? 갈게요 어, 가, 가, 가 망했다, 재판치 아, 벌써 망했다, 그래요 아, 안나왔어 아아아 야, 나만 망을수 없지 아, 너무 좋아하지는데? 자, 자, 눌러, 눌러 박수 치지 마요 어. 그럼 사람을 칠까? <웃음> 어. 나 망했다, 망아아 망했어, 망했어. 아 나왔어요. 네 번째 나올것 같아. 세 번째 정리. 오안 나왔어 아 왠지 지금 이게 나올 것 같아 다음 번에 느낌 좋아, 왔어 나 진단데? 느낌 왔어요 아이, 아나, 아나, 이게 느낌, 느낌 있어 지금 나왔어 저? 나온다 아 얘는 아아네아아아아아네아나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 아, 펠레네. 펠레네. 가자 가자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네? 나온다. 온다아아다아아아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본상. 어제 아. 아, 차례인가요? 본상! 어. 어. 자, 첫 번째. 자, 저희 계정은 레전드가 음. 워낙 많기 어? 때문에 더 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안나와데 저는 마음을 놨어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가지고... 레전드가 아니고. 오! 오! 오! 마음을 넣으니까 되나봐야 만번째 나왔어. 어, 뭐야? 이거 조작이야, 이거. 이거 조작이야, 이거. 어, 아싸, 두 번만에. 아직 아, 두 번만에 나오네. 뭐지? 이건 뭐야. 그짜 이상한 거 같아. 이래놓고 나한테 될거 같다고. 얘나랑 둘이. <웃음> 얘나랑 둘이 아, 한 팀이야. 아, 이거 뭔가 있어. 나부터. 응. 자 셔터. 자, 갑니다. 아, 아, 아한 번만에. 안될거 같아. 보라 <돌아 돌아 돌아> 색깔 나왔어,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도중. 에픽? 아, 아니고? 보라색, <돌아> 보라색 레전드. 안 <돌아> 나와라. 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좋은 거 아니야? 보라색은 그치, 보라돌이네 보라색 레전드가 아니야. 어 에픽 더 좋은 중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흰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아자세번째 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란색이 걸려요. 야돼 노란색. 아세 아 번째야. 세 번째 똑같워요아 아 이제 마음을 덜 비웠어. 그래? 아... 안 나오겠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안 나오잖아. 안 나오겠다. <웃음> 마지막 자현 에이프릴 전시바 최경 전시... <웃음> 저 근데 좀 약간 나올 것같기나 하고 아니 진짜? 안 나올 거야. 너 원래 좀 이제 생운속이야? 응. 아니야 음, 자 일단 <웃음> 한, 번, 한 번에는 나올 때가 <웃음> 무슨 소리야 뭐? 아니야 안 나와 마음을 아, 못 띄었네 아, 야너 지금 아니. 표정이 되게 뽑고 많이... 싶은 음. 표정이 었어 너세 번째에만 나와도 네가 이기는 거야 니가 이기는 거야 마음 속는저입성디자인이에 아아 아 조금 덜 비었어 보라색 나왔잖아 언니 지금 너무 욕심을 났어 야 이럴 거면 채경이랑 채원이랑 한번 싸울래? 1대1아 이거 봐 이거 봐 욕심을 못끼웠어 이거 20번에 한번 나오는 거네 근데 두번만에한번나와네이아엄마우가이거봐 이리 봐아너 지금 마우스 집어 던지려고 들었지? 아니 아니에요 야 채경이 성격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시사합시다. 아 하나가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잠깐, 만 우리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돼. 세개다 주실 거예요, 하나만 주실 거예요. 아, 나머지 사람들? 네. 아, 아 나.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자, 많은 사람들. 자, 자 일단 둘 할게요. 둘은 하나씩 가져갈 거고. 자, 둘은,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우리 세, 자, 뭐, 뭐, 뭐, 나, 나, 자, 뭐야, 뭐야, 나 나가자. 그래? 앞에서 자랑 좀 해주게 돼. 어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자랑해 주세요 자, 자 김차월. 하나, 둘, 셋. 어, 자, 첫 번째. 저희 이제 거들고도 한 번. 어, 안 나왔네. 어? 나 한번 어 뭐야? 존나 <shocker. 웃음> 구독 좋아요. 이네도가 p c Stylish on the outside. s a v g e n d Legion by Lenovo.